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에 사용하는 구강내장치의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를 고는 경우에 모두 다 이걸 쓰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 쓰, 쓰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구강장치를 안 써도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코가 막혀서 목젖 연구기가 떨리는 데는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목이 막히는 데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첫째, 무조 장치를 낀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누워서 잘때 기도가 필요한 만큼 열리면 소리가 안 나지만 부족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정한 아래 턱의 양이 확보가 됐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기를 이용해서 턱의 위치를 조절해 가자 내 수면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턱의 상태, 기도의 상태를 설정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턱을 당겼는데 어, 꽤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효과가 되게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나, 뭐, 한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다시 코를 곤대요. 왜 그러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턱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기도가 좁아졌다. 즉, 혀가, 턱은 내밀었지만 혀는 뒤로 넘어갔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혀를 단련해서 혀뿌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이런 혀를 단련시키는 혀뿌리 단련 기구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턱을 더 내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 그랬는데 혀가 정말 입안에 꽉 차고요. 이렇게 내리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 엄청 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혀를 뒤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로 못 가게 잡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목젖이 너무 늘어져 있고 기도가 꽉차 있어서 살이 꽉차 있어서 와그 부분이 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병행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지 소리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좁아지면 코를 골다가 꽉 막히면 무호흡이 생겼다 조금 열리면 저호흡이 됐다가 이렇게 어, 수면 상태에 따라서 기도가 열리고 닫히는 정도가 계속 달라집니다 얕은 수면은 조금 열리고 바로 놓으면 독도 떨어지고 옆으로 놓으면 좀더 열리고 이렇게 어, 수면 상태에 따라서 계속 이게 가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코골이가 남았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코를 보냈다가 툭 떨어지면 무흡이 호 됩니다. 기구를 착용하면 턱이 이렇게 땡겨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 발생한 코골이는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근데 깊은 수면이나 렘 수면에서는 혀가 좀더 늘어지죠. 이때 무흡이 호 나타나야 될게 코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무호흡은 되게 좋아졌어 근데 코골이 남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아 무호흡이 나타날 게 코골이로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면 상태에 따라서 기도가 열리고 닫히는 정도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자 여기에 대한 대책 결국 코골이나 무흡증은 기도가 열리고 닫히고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밤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온갖 장치들을 다 해보고 어떤 사람은 이 디자인이 맞고, 어떤 사람은 이 디자인이 맞고, 어떤 사람은 이 디자인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 써보고 처음부터 이 디자인, 이젠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희는 이게 수면무흡증 치료기로 허가를 받은 모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상태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이러이런 점이 불편하니 이렇게 손을 봐주세요. 또는 이런 거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구조에 맞게 뭔가 개조를 하고 변형을 시켜서 그 사람이 잘쓸수 있게 도와주고 효과를 잘볼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